가족들은 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퇴소 직후 임경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만한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눈가사탕 있어요. 그런 게세 개가 나 담석이. 그래서 의사가 아니 이렇게 이런 이런 지경까지 왜 여태까지 있었냐. 그래서...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됐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화장실을 화장실을 가 가려고 일어서면 이미 다어 소변은. 그리 대변은 안 나와. 만 가서 힘을 줘도 안 나와. 배는 자꾸 불러오고 못 보면 하다가 한다가 안 되면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안 되면 집에서 파주고. 경혜 씨가 했던 뜸모를 이야기도 마음에 걸렸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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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애 씨가 먹었다는 약은 무엇이었을까? 천태할때 네. 태우할 때 고혈압 셨어요 우리 집에는. 네. 네. 서 보면 의무실장님이 네. 네. 현재 고혈압을 보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생활한다면 어려움은 없다고 어, 한다. 세석... 없어요. 데그 당시에 그하다고 생활 나왔어요. 시설에서 고혈압 외에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취재진의 요청에 임경혜 씨의 의무일지도 보여졌습니다. 2005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진료 기록은 없었습니다. 검진 한다고 들었거든요. 년에한 번. 년에한 번. 번. 네, 년에한번 네. 했던 그이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어있어어요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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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가장 주목해서 본 것은 수용자들의 사망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8세 여자분으로 정신이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이야기된 상황에서 CPZ 1일 5 0 m g 투약 중로 됩니다. p z 는 클로르프로마진 대표적인 조현병 증세 완화제로 항정신성 약물입니다. 쭉 끊임없이 반복 처방하다가 나중에는 200mg까지도 증가하게 되고 마지막에 91년도 사망 관련돼서는 심폐기능 정지, 폐혈증, 기질성 뇌증후군,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명이 사망 원인이 쓰여 있고 그것에 이르게 된 이유는 전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사망 기록을 분석해보니 정신질환 진단이나 약물 처방이 쉽게 남용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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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나를 병을 뭐 어떻게 진단을 내는가 기질성 뭐내중후 이런 식으로 그 그런 제명을 붙여가지고 그약 이름을 우리가 시비지더라거든 빨간 약인데 아침밥 먹고 나면 그 약을 이제 내가 안 먹을까 싶어서 저장하고 실장하고 두 놈이 또 갈라들어서 한 놈은 추진자 들고 한 놈은 이제 내 코를 막고 입을 벌려 이렇게. 그 그거 하나 먹고 나면 막한몇 시간을 막 피멍사멍 해내는 거야 내가. 자 이제 정신 멍멍해지는 거지 그 약이.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은 이 빨간약이 치료보다는 통제를 위해 쓰였다고 말합니다. 일반 소대에서 교육을 위반했다. 그리고 정말 골통이다 싶은 사람들은 그 정신병동에 입원을 시켜서 이제 약물로 제압을 시키는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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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에서 1986년 한해 구입한 CPZ는 25만 정으로 이는 정신요양원 수용자 전원이 매일 투약하고도 남는 양이었습니다. 정신과 약물의 후유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인지 잘 몰랐어. 팔다리만 다친 줄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가 다친 말이 이렇게 된 거야. 진짜 그건 지옥 아닌 지그가 어떻게 해. 겪어보자는 말을 무네 진짜 어떻게? 지난 8월 24일 우리 위원회를 지지하고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불량인들에 대하여 이 형제복지원의 강제 수용에서 강제 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진화이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라고 발표했습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국가기관이 공식 조사 결과를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까지 무려 3 5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계속 악몽을 꾸여요. 계속 쫓기는 꿈이나.